일단, 삽뽑기 갑시다. 자, 무릎뽑기 가고요. 자, 얘로 반가워요. 자, 빨간 깃발, 뭐 나오겠습니까? 홍법은 사실 크게 기대가 없죠. 오오오오오오오!! 바로 준다고? 카쿠카쿠. 카쿠. 뭐 없을 것 같죠? 음. 뭐 없을 것 같아요 자, 카쿠 빼고 없구 카쿠 5성가 바로 나오나요? 자, 5성 카쿠 개꿀 그리고 자, 우타뽑기 갑니다 우타뽑기 우타뽑기 렛츠고 이거 못쓰겠니 근데 오, 황금깃발 나와라 우타. 아이씨. 나와라 우타 우타 좌타 우타 우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우타. 아 뭐야. 진짜. 아 우타. 자 광우디 페스티벌 하나. 에 나와라, 골 들어서 가자. 에니이니니조니저라 저니, 저니, 저니, 저니, 저니, 저니,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야. 콜라 가니라니 저니, 기념뽑기 콜라가기라도 좀 세워볼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뭐 10개, 1개짜리인데뭐자 황금 깃발 어... 자 2년 도로 어... 자 로나 로나 빼로나 <웃음> <웃음> 자, 2년 <인연> 로빈. 이 <놀람> 자, 크로코다이우타특성 <놀람> 개사김. <놀람> 자, 우터의 그철천하고 그 있어요. 자, 2년 상디이아 <놀람> 스네이크맨 나와서 나갈 좀 쓰면 야 하는데. 얍. 가루 <놀람> 자, 와노루. <와놀음> 아, 이념 프랑키 자, 팡팡 터져요 아이씨 와포르 극혐이야 자, 비비 아. 와포르, 비비, 올선데이, 바르톨로메오 진짜 깜부다 깜부 깜부잖아 어, 삼천 루피. 어, 비비 그만 나와 제발 와프로 믿고 있었다 아씨아씨 신났다 신났어 와프로 나왔다고 신들 났다 나왔다, 아주 아 간다 간다 자 우타가요 보아 봅시다 우타 좌타 우타 좌타 우타 우타 오 느낌이 좋아요 가자 우타 한방콕 우타 한방콕 갑니다 간다 간다 한방에 간다 아이 이게 뭐야 저푸팅이왜 나와? 황득이 나오서 깜짝 놀랐네 에이자 아직 포기하지 않아요 너이 프리덤 너 진짜 자 방어 방어 아, 뭐야 아 오늘 뭐야 이거 폴케나미 야 그거 고아질로 보내라고 프리덤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아 아아 날렸네 아아 아도와주시 내가 의 펜트펜 돌야겠다아 아 우타 하나만 뽑았으면 좋겠다 거두돌도 말고 하나만 자 다시 우타 또 우타가요 유회철 08이 용돈 받았니? 왜 이렇게 부어놔 하니? 간다 너 아이디 때문에 지금 너 아이디 너 아이디 때문에 지금 애매하다고 그냥 프리덤이면 올린다 자 갑니다 우타 2회차 원 투 쓰리 아 바이란거네 아씨 우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근데 거두돌도 거두돌도 말고 딱 하나만 아낌없이 주는 파리 불고 너나 잘해 불고 제발 너나 잘해 너때문에 우타 안나올거 같대 제발 비비 백0 응원합니다 응원하지마 너 아이디에 다른 동맹 이름 들어가있지 않아? 그래서 애매한데 근데 어차피 편집해서 주면 되긴 하는데 아한번더한번더 가요 아 우타 하나만 떨어 제발 우타 공격 순위? 우, 우타가 패조르보다 낫죠? 응 음. 그래서 내가 뽑으면 내가 할라고? 아무타한 개만 나왔으면 좋겠어 한 개만 우사 공격수인가요? 아.. 속성버스 아 저지 아냐? 아.. 저지.. 아.. 빈스모크 저지 공격수! 오케이 아.. 적색공격! 이거 뭐야 이거 아, 미호크. 오늘 아침에도 뽑으면요. 또 자꾸 와프로 나오고저주하면강태시킨다 와프도 안 그래도 한개 나왔는데. 자, 하나만 보읍시다. 하면 하나만, 하나만. 제발 한 개만 나와라. 아,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두개 나와가지고. 어? 아, 이 아. 연속. 아. 간다, 안 간다 진짜. 아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또 간다. 아, 제발. 하나만 줘라. 그럼. 아, 아 사백도다 쓰기 싫은데. 아, 이거 용카의 트너을 만들어야 되겠다. 뉴스, 누가? 원, 투. 자, 하나. 원카이. 올해 중에 한 번은 더 나올 거야. 너희들 다이아 빼먹으러. 아, 오로비. 아. 아... 한장 한다, 진짜. 에휴, 그래, 대단하나. 아, 니카는 근데 뜰 거야. 히든 캐릭터라서. 몇명이뜰 거야. 아우, 다 떴으면 좋겠는데. 아하. 한번 더, 아 아하, 아하, 너무 많이 쓰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이 쓰는데 불꽃, 너 진짜 방패시킬 거야, 너. 불꽃 방패시켜야지. 자, 불꽃 바로 방패. 오히려 또 불고 사용 제한 시간 설정. 너는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돼. 하빈님에게 내 운을 주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오 거의 페스소나급이라고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그러면은. 오오.. 페르스페로 비슷하다 빈치기 왔어! 나왔다! 우타! 우타타! 우타 우타 우타타! 나왔다 우타 우타! 어! 아, 불꽃 정지맥이니까 나온다 아! 나왔다 아 나왔다 정지맥이니까 나왔다 불꽃 아, 정지맥이니까 우타 바로 뜬다 와 우타 우타 우타 타 좌타 우타 우타 우타 아 떴다 씨. 아 떴다 하나만 더 나와라 씨. 70까지 어떻게 해보자 우타 우타 우타 타와 나온다 불타는 꼬부기가 잘못했네 잘못했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우타